<웃음> 야, 이걸 왜 하는 건데, 이거? 난 빼줘, 난, 난, 방사자니까. 그러니까, 1등이야, go a h e a 누가 질문했나 제1형 1등, 2등 원사경 3등 미노형, 4등 태군이야. 와, 진짜. 무슨 말이야? 좋다. 야, 몸모가 살벌한데? 아, 제1형, 원석형, 민호형태군이 원석이 어. 형, 어. 제이디 형, 뭐. 민호 형, 태군이 형. 다. 아, 아, 맞아. 맞아. 아, 미다 아, 브어요 이중이에요? 네. 일단 제이형 1등. 네, 맞고. 맞는 그 태군이 형골등 맞는 거 같고. 아 민호 형하고 원석이 형, 아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운동에 나가면 네. 이 달리기 하잖아요. 네. 이제 1등 했어요. 네, 당연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아왜또나 달리기면 왜 누가든. 응. 매겨져 있 있잖아. 그답해. <웃음> 제일이 형이 1등인 것 같으시죠? 네. 다른 걸보내요거 모르고 제1이 형이 등인것같으시이이 형. 최이형 1등. 저기 있어서 본다 저기 어. 지켜보고 있어요. 저 어. <웃음> 어, 민호 형이 1등이것 같아요. <웃음> 민호 형? 아, 원석이 형, 제1이 형해니 민호형, 원석이형, 제1형, 태군이예요고습니다 네, 민호형, 제1형, 원석이형, 태분이김태군이수안녕 <웃음> <웃음> 이게 뭐예요? <웃음> 아, 힘들었다. 이거 미디언이 질문인데. 아, 보세시 아, 지금 까불고 드리는데 지금. 내가 1대2 아니까. 활력 받은 거 말고. 그러니까, 어. 음, 내가 아, 내가 짧은, 그러니까 내가 원심력을 내가 짧은 머리 내가 느려 태력 받으면 이제 쫙쫙쫙아 <웃음> 이거 진짜 이건 야 너가 이야기해 <웃음> 순이 4개 봐 오재인 <웃음> 진짜 재인이 빨라 형 나도 빠르잖아 그다음 그 다음 민호 형 전체 태근이 형 꼴등 그치 김태훈 꼴등 <웃음> 아, 다, 다 얘기를 아, 태근이 <웃음> 형 꼴등 골등. <다> 여기서 <웃음> 김재성 있으면 김재성이 꼴등 <웃음> 고맙습니다 통역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웃음>